어머! 사이먼이니사이 어, n 어머 나 눈물 날라 그래요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imon, s i m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작은 동전을 모아 희망을 붙들던 아이였습니다. 자신의 몸에 글을 쓰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던 사이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? 간절하게 눈물 을 흘리며 도움을 구하던 그때 그 아이. 사이먼을 9년 만인 와.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. 와. 와. 어머, 나 눈물 날라 그래요. 몰라보게 달라진 사이먼의 모습에 왈칵 눈물이 납니다. 아, 나 보고 싶었어, 안 그래도. 아, 너무 잘 됐어. 몇살 됐어? 20. 아? 응. 골프랜드 있어 그래서? 나나. 아, no, no, no. <웃음> 사금장에서 하루 종일 흙을 파던 어린 소년은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. I would provide a little for myself and other two b r o t h e r through gold m i n fortunately I was very lucky to get a scholarship from caring, loving and supportive parents in the hands of World Vision Organization. And this has highly motivated me greatly change d their life and entire future of the community. I have continued to send a side o t h e r members to work a n g e e t i n g their children for better, for better future. Oh,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여러분의 3만은 후원으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? 아직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생이 달라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후원은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. 더 많은 아이들이 사이몬과 같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.